자, 이호시장 원조 고향 순대. 네. 머릿 고기에다가 국밥에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어, 오랜만에 왔네. 여기는 여러분 저기 머릿 고기를 먹어봐야죠. 머리 고기를 꼭 먹어봐야 되고, 또 국밥도 한 그릇 좀 먹어볼 건데, 아주 고민되는 게 돼지 내장 국밥을 먹을까, 순대국밥을 먹을까. 아 그냥 순대국밥이지. 오케이. 야, 이 전가랑 반찬에다가 이 머리 고기. 어우. 야, 거기에다가 이 순대국밥까지. 어우. 자, 그럼 여기는요. 어, 목포에서 좀 국밥 좀 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. 아, 좀 오래됐고. 저도 예전 20대 때좀 이쪽 좀좀 근처 오면은 한 그릇씩 먹고 가고 했던 곳인데, 오랜만에 좀 생각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응. 오늘 또얘랑 와이프는 자고, 아. 국밥에 안그릇 또, 소주, 머리고기에 아. <웃음> 안 먹었는데 벌써 기대가 되네. 자, 국밥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. 자. 저 매운 양념장 사전 넣고. 어이, 양념 부추. 간을 한번 싹 보고, 아, 어이 많이 탁하지 않고 살짝 맑은 느낌이. 어, 이거 뭐 딱히 뭘안 넣어도 괜찮았, 응, 괜찮았는데 넣어서 한번 섞어 보면 또. 여기 입세주 한명 주세요. 못 참지. <웃음> 못 참지, 여기다가는. 아 야, 건더기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, 좀 밥을 넣을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? 아우, 어, 감사합니다. 아유 진짜 수화. 사장 아 이거 어떻게 참아 여기다 소주를 아 맞다 그거 생각나네 <웃음> 순대국밥 내장을 이렇게 딱 위에 딱 떠서 놨는데 안 먹는 줄 알고 상대방이 이걸 잡고 딱 자기 국밥에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싸웠던 그 인스타 리스나 그런 거라고 몇번본적 있거든요 아유 인수하다 아 건더기를 많이 건져서 밥을 말았는데도 전꽉 찼어요 거의 <웃음> 여러분 전라도 이저 순대 파는 데 오시면 은 신기한게 꽤 많은 곳이 이 상추하고 싸먹은 상추하고 이 초장을 줍니다 음. 이머리고기 같은거 초장 살짝 찍어먹어도 맛있어요 음. 요런 잘하 머릿고가 누르지 않은 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 부드러워요 와. 음 이렇게 좀 살이 많아 보이는 요런 부분이 있어도 요게 퍽퍽하지 않고 진짜 좋습니다 부드럽고 sc no. 77好 oui, 김치랑 해가지고 전부 다 국내산 배추도 그렇고. 음. <웃음> 자, 어, <어이>, 서이맛 <사서. 웃음>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다실 거야. 여기 좀 자주 오시는 분들, 고급분들. 이 김치 진짜 제가 지금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. 묵은지 음. 느낌에. 잘 익어가지고, 아, 여자 오버한 거 아니라는 거, 진짜 여러분들. 좀 자주 오시는 분들 좀 댓글 좀 달아, 증명좀 해주세요. 아. 아, 음아나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양파 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, <웃음> 저 20대 때, 목포든 어디든 이쪽에, 일톤 화물차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, 최고의 그 한철, 원이나도 화물이나 이런 거 말고, 아르바이트로, 이 양파, 양파 실어 날리는 작업이 진짜, 최고의 좀, 그, 트럭 갖고 계신 분들한테 아르바이트 같은 그 일이거든요? 그럼 트럭 갖고 있는 형님이, 전화를 돌려요. 같이 양파 한번안 할래? 그러면 같이 경형님 그 양파를 하러 가. 저도 양파작업 몇번 많이 가봤거든요. 다 막아가지고, 묶어놓으면 그냥 단순하게 차에 실어서 이제 운반만 해주는 건데, 어, 생각보다 좀 고됩니다, 일이. 응. 그딱 양, 양파 일하고 끝나고 여기로 왔었어요, 고양수인데 그래서 이제, 이제 끝나면은 한잔 기가 막히게 딱 하고 들어가서 푹푹 푹 자고. 없네. 음. 아, 조금네. <웃음> <웃음> <아우. 넓다. 웃음> 어? <다가. 웃음> <웃음> 음. 네, 요가 난리가 다 진짜 맛있어요 네. <웃음> 네. 나오... 네.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아, 내용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물이 얼마 없다 그리고 국밥은 좀 국물먹는 재미인데 아, 뭐 하시는 분들 뭐있으실거예요 무료로 국물을 좀더 필요하면 말씀 얘기하면은 국물을 주십니다 음. 자 그럼 또 국물을 조금 더 이제 좀 필요하시다 싶으면 이렇게 국물을 좀더 드십니다 네. 자, 오. 와. <웃음> 사장님! 입세조 네. 하나만 더 주세요. 그리고 콜라도 하나만 주세요. 네. 오늘 소맥을 섞지 않는 이유는 여기는 진짜 뭐 취향에 따라 극명하게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진짜 소주예요.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기 무조건 진짜 소주예요. 아. 그리고 장담하는데 여기 와서 진짜 맛 보시면 절대 소주 한 병으로 안 끝날 거예요. 알, 사서 아, 아... 어우, 어음... 아, 조금 꿀살 같은데, 어 어음... 너무 맛 Yeah. 구멍났나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여유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아유. 뭐 안주 더 시키기가 뭐한다 그러면 국물 이거, 네. 더 달라고 하세요, 여러분들. 어. 가자. 아우. 어. 우 또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포 오셔가지고 좀 이것저것 드시고 다음날 좀 해장할 때좀 땡기신다 아니면 나는 이런 국물이나 딱 이런 저 머릿고기 기가 막히게 한번 좀 한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로시장의고향순들 정말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와. 여기 24시간이니까 좀 늦은 시간에 한잔 하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아니면 이른 시간에 해장하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 한번 좀 방문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, 사랑하는 사람들!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!